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파타포이님의 영상을 통해 EV 패밀리들을 한번 만나볼겁니다 그러면 꿀잼 이죠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한 집인데요 어? 누구의 집이죠? 아, 아, 아, 아. 로켓단? 아, 로켓단이 EV 하나 납치해 왔나보네.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집에 들어오게 된이 v 인데요 어라? 응? 여기 어디여? 오! 블랙키 가까이 오지 마! 어 이렇게 보니까 이브이 되게 쬐끔 많다 얘는. 오, 아이 그만해. 괴롭히지 마. d p 야블레이시야 너도 조용히 해. <oot> 여기가 oh. 그냥 아예 이브즈들싹다 모여 있는 집이구나. 한 판부터?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가는 거야? <matgebaut> <웃음> 부스터까지... <웃음> 어, 최강은 부스터인가? EV 중에... 또... 똑똑똑 EV는 좀 약간 많이 내성적인 것 같아요. 안쪽에서가 아니라... 아, 아, 아. <웃음> 재밌다, 재밌다. 더 해봐, 더 해봐. 어. 어 겉은 굉장히 시크하지만 속은 따뜻한 이브이 진화체 블랙입니다. 뭐라? 뭐지? 예, 왜 이렇게 놀라? 님피아 꼬리 밟은 것 같은데? 이브이 EV... 님피아랑 흔하게 하면? 하지. 아 다행이다. 아 이거 봐. 저저 신참 녀석 닌피아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뭐하는 거야? 어라 아! 닝피아한테 붙잡히면 하루 종일 시달립니다. 자 이제 또 한가롭게. 편안하게 잠들고 있는 글레시아와 리피아. 어? 맞어. 저번에 안 나왔던 EV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살짝 본것 같거든요? 그래, 주피썬더! 뭐야. 포켓몬 게임을 직접 하고 있는 게임광 주피썬더라니요. 어, 너무 재밌어, 꿀잼이야뭔 응? 소리야? 저, 저, 저, 저 저, 저, 쟨, 저 포, 포튼이라 아니야? 야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나 음, 블랙키 본 적이 있어? 블랙키를 찾고 있단다. 블랙키는또님피아한테 하루종일 시달렸군요 얜언제좀 놔주려고 야, 잡고대가 심하고만 부스터는 음. 어? 어 뭔소리야? 안녕 블랙키 잠깐 바깥으로 한번 나와 볼래? 어? 어? 야행성인 블랙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심합니다. 빨리 나와! 아니, 아니 그게 나 나도 안 나고 싶어서 안나간게 아니야. 얘가 안 나줘. 오유 <웃음> 애플까지 등장이네요. 아 친구들이 밤에 놀러 왔는데 <웃음> 블랙힐이 밖에서 놀러 가는데 님피한테 그 붙잡혀 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그 상황이네요. 저 조금이 또 뭐야? 뭐니 늑돌 설마 블랙키 좋아했어? 야야 야, 얘들아.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웃음> <웃음> 결국에 블랙키는 휴발자국도 못 움직였다고 합니다 아휴 잡시당 자 오랜만에 또 주인님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브 이즈 주피 선도는 약간 댕댕이 같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다 야옹이 계열인데 주피 선도 혼자만 약간 댕댕이 같아슬금금 슬금 I'm 아, 아, 음, 갑시다 전화 I'm s o r r 가 I'm sorry. i 가 s o r r 이 I'm s o r 시끄러워어샤 미도 깼다. 어 아... 아... 멈춰 멈춰 사고 칠것 같아. 둘 이, 자 주인 이 핸드폰 뺏어 가지고 어디 론가 갔 죠? 어스터2부를뒤로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야야자피츄한테 스마트폰 넘겼어? 어. 아 근데 커였긴 하다 둘다 진짜. 피츄 아! 피추한테 넘겨 가지고 대신 현질 시킨 거네 이거. <웃음> 그래서 레츠고 이비를 샀습니다. 오 신작은 못참지. <웃음> 오케이 완벽한 5비였어 우리.